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쓰... 연습 날숨 컨트롤 하는거 많이 연습해보셨나요? 오늘은 그 두번째 어, 또다른 날숨 컨트롤 해보는 방법을 알아볼건데요 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수도 있지만 제가 좀더 부연 설명과 함께 오늘은 실전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립트릴 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립이라 함은 입술을 말씀드리는 거고 트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떠는 그 음을 트릴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는 립트릴 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거요 많이 해보셨죠 또는 립 버블 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우리가 대부분 이거를 많이 이제 접하고 연습을 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리트릴 하는 이유 응.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그 장점에 대해서네가지 정도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우선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또 하면은 입술의 긴장을 좀 풀어 주겠죠 노래를 할때 어, 우리가 입술 자체에 굉장히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면 또 안되고 우리의 몸은 입술, 턱, 뭐 혀, 목 그리고 가슴까지 이렇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굉장한 텐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다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몸의 긴장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입술도 좀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풀어줄 필요가 있어서 립트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긴장을 풀어주는 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노래를 <웃음> 하는 거에 앞서서 이제 소리를 내는 기관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있죠, 여러분? 성대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성대는 어, 우리 안에 이제 목에 있는 작은 근육인데 그 근육을 우리가 뭐 꺼내서 주물주물 마사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래하는 사람들도 운동을 하는 선, 선수들처럼 몸에 적당한 그 이완 또 그리고 워밍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 성대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거나 어,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립트리를 하게 되면 이 성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그 진동에 의해서 성대가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웃음> 발성을 굳이 막 엄청 노래하기 전에 하시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조용히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립트리를 장시간 하시다가 말씀을 해보시면 어, 목이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풀렸네 라는 생각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이유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어네 소리가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뭔가 부드럽게 음이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소리를 이렇게 목소리로 아 이렇게 내는 경우에는 어, 우리가 저음에서부터 고음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면 어... 어느정도 이제 굉장히 목이 좀 눌리면서 소리가 빡빡해지는 부분이 오죠. 근데 립트릴은 사실 우리가 낼수 있는 소리보다 더 높은 음역대까지 부드럽게 소리를 끌고 가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거를 그냥 뭐 노래하실 때도 그음에 맞춰서 그렇게 립트릴로 연습을 해보시면 소리가 좀 부드럽게 도약하고 내려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날수 있기 때문에 립트리를 하는 동안에 어쨌든 소리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져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 립트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소리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이 좀덜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노래할 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소리가 잘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디에 집중을 할수 있느냐 소리가 나가고 있는 그 동안에 내가 호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 그냥 내가 노래로 이제 정말 소리로 내 목소리로 진짜로 노래를 하게 될 때는 음이 좀잘안 나는 것 같고 내 소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 아, 되게 신경쓰이고 이러는데 그냥 립트리를할 때는 그 소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떨쳐지기 때문에 하면서 어, 다른 데보다 이 호흡, 노래할 때 호흡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호흡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립트릴이 여러가지 정말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장점 중에 하나로 뽑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호흡 연습을 돕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 저는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노래 소리를 내실 때 리트릴 할때 다른 거 신경 쓰시는 것보다도 아 호흡에 의해서 소리가 나가는구나 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음, 노래를 할때도 막연하게 내가 그냥 소리만 내는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소리가 나간다 라는거를 조금 더 몸에 깊숙하게 좀 이제 익숙하게 또 깊숙히 또 자리 잡으실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실전을 호흡에 이제 집중한 립트릴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스케일부터 차근차근 한번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나요? 자 스케일을 하실 때 여자분들은 어 가운데 피아노 도를 중심으로 한그 밑에 밑에 A음 라정도 부터 시작을 하셔서 편하게 올라가시고 뭐 남자분들은 그냥 뭐 가운데 도에서 부터 시작을 편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트리를 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툭 이렇게 입술을 풀려고 해도 잘 안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툭툭툭툭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입꼬리를 끝에를 손가락으로 약간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소리가 좀더잘 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립트릴은 제가 조금 전에 도 설명했듯이 호흡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호흡에 대한, 호흡에서 이 힘이 나가야 얘가 굴러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입술만 돌리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짧게. 그게 아니라 밑에 배에서부터 뭔가 내가 숨을 쉬고 나서 그때 왜면서 유지하는 그 힘을 아래 배에서부터 뭔가 시동이 걸리듯이 배에서부터 하고 이렇게 밀어내시면 절대 립트릴이 멈추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얕게 되시거나 끊어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스케일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식으로 하시는데 우리 좀 이게 너무 쉬우니까 스케일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 여러분 주의하실게 처음에 스타트 하면서 뭔가 호흡으로 딱 지탱했던 그거를 스케일 가장 높은 음에서 부터 다시 떨어질 때까지 그거를 유지를 하시려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 여기에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딱 스타트하고 <끼리> 한 다음에 내려올 때는 <끼리> 이렇게 아예 생각을 접어버리시고 편하게 내려올, 등산을 하듯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노래는 다음 숨을 쉴기 전까지 이 호흡이 계속 유지하는 느낌의 연장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음이든 낮은 음이든 내가 편하게 낼수 있는 음이든 또 어려운 의미 던 간에 그게 한 프레이즈 안에 있을 때는 어, 그러니까 한 프레이즈란 지금 숨 쉬고 다음 숨 쉬기 전까지 그 한숨에 가는 구간을 대부분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 호흡을 유지하는 그 감각을 끝까지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 같습니다. 어, 어렵지 않으시죠? 음 그리고 고음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두가 성대를 감싸고 있는 큰 근육인데 그것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붕 떠버리면서 소리를 내시게 되면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목을 잡고 호흡이랑 연결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후두가 여러분, 후두를 내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 후두를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을까요? 후두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있거나 침을 이렇게 삼기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후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왜 노래만 한다고 하면 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죠. 있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고 그래서 립트리를 할때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처음에 시작했던 그이 위치를 고음이 갈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고음까지 도달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리프트를 할 때도 이게 잘 정착이 안 되시면 노래할 때는 더더 더 심하고 어렵겠죠. 사실 지금 제가 스케일을 한 되게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를 소리로 내려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세 번째 장점 립 트리를 하면은 소리가 좀더 부드럽게 도약이 되고 진행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을 좀 기억하셔서 소리내는 거에 별로 집중하지 마시고 호흡을 어떻게 유지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가 어그거에좀 집중을 하시면서 호흡 연습하시고 또 몸에 그목소리또 목 이런 워밍업을 노래하시기 전에 충분히 풀수 있는 도구로 이 리트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되게 간단하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도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죠? 다음 강의에서는 어, 바로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스스 연습과 이 리트리를 노래에 적용해서 연습하는 예시와 함께 간단하게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끝까지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같이 눌러주셔서, 어, 우리 더 다음에 또 만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는 음악한 여자 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감사해요.